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올리비아예요. 저는 제가 지금 학원에 가는 길이에요. 학원에 가는 길인데 비가 와요. 그래서 지금 찍고 있고 오늘 하루 일상 영상 찍어볼게요. 그럼 학원 끝나고 가요. 안녕. 여러분들, 지금 학원이 끝났는데요. 7시인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더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졌죠? 실제는 더 어두운데 카메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찍히네요. 아 무섭다 카메라 보니까 바람도 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이렇게 안 어두운데. 왜더 어둡게 어두운 찍히나. 일단은 빨리 집에 가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 집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저녁을 먼저 먹고 공부를 할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저녁을 다 먹고 이렇게 바나나 얼린 거 소문의 온 거를 먹으시이에요 운동실에 넣으면은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라고요 이렇게 소분해놓은 한 개씩 먹어요. 이거 먹고 이제 공부도 하려고요. 지금 어몇 시지? 시간을 봐 방금... 지금 9시 50분인데 이제 씻고 자려고요. 공부는 다끝냈답니다 이제 씻고 잘 건데 자기 전에 인사 한번더 드릴게요. 그죠? 낑낑. 지금 씻으러 는데요 제가 좀할요 치약은 많이 짜는게 안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량만 짜서 양치를 합니다 양치는 꼼꼼하게 하세요 양치를 다 했는데요 머리도 붓고, 제가 앞머리가 있는 건 아닌데, 머리 덮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어밴드까지 착용을 해요. 착용해 완료했어요. 제가 오늘 새로 만은 제품은, 어, 이 친구로 코 주변이 점점 지성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 부분에 한번 어, 클렌징 콧물을 해줄 거예요. 다 써가지고 음, 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아 맞다 순수 올리비아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순수 올리비아의 비하인드 지금은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고 있어요. 아이쿠야. 몇분 걸려 아이스크림 사가려면? 1분 1분? 오케이 몇분후 지금 베라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또 있어요 저기 트렁크에 엄청 많이 샀어요